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참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롯이나 음, 롯의 두 딸이나 롯의 아내나 사실 무엇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우리 창세기 19장, 20, 19장 1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멸망하는 소돔 성 안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했던 그 천사의 메시지에도 여전히 지체했고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어때요? 롯의 아내나 뭐 롯이나 롯의 두 딸이나 하나도 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에, 살아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음, 이 말씀이 1차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분명히 하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이 누구죠? 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하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어, 롯과 롯의 두 딸이나 롯의 아내와 별반 다른 입장이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바로의 강력한 군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끌어냈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나올 의지가 없고 나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똑같죠? 바로 광야에서 일세대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를 보면서 어?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라고 이들이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추레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이요 추레굽기 15장 앞절은 14장이죠 14장의 스토리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누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누구 하나님을 누구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이 강력한 힘을 꺾고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의 물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힘을 꺾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이들이 바로 다음 장 16장에 가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예, 가데스 바나야에 있는 광야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은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한달된 거죠 30일 된 거예요 그좀 어, 전에 15장에서도 이렇게 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이렇게 한 다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어때요? 지금, 음, 그, 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이게 좀 전에, 네.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왔을 때,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소돔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휴 다행이다. 저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저 속에서 꼼짝없이 죽었을 건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고맙다. 그랬, 그랬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들이 좋았다. 애굽에 향신료도 좋았고 수박도 있었고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다. 그래서 애굽의 것이 그립다. 아니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이 살만했던 애굽에서는 내가 어, 문제가 없었어. 애굽이 나의 힘이 되었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기반 근거들이 에, 나를 존재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내가 힘삼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근거로 삼아서 내가 나를 나대게 하는 지탱하고 유지할 만한 근거와 조건이 애국, 애국에서는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면 갑자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목, 목양을 하자니 할 수도 없는 거고 목초지를 따라서 이끌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국에서는 내가 수고해서 집, 집상칸도 집도 장만하고 땅도 넓히고 고센땅도 많이 확보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힘을 근거해서 내가 뭘 해서 이룰 게 없죠 광야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 광야는 에, 하나님이 네가 너의 힘이냐, 내가 너의 힘이냐 라고 묻는 곳이에요. 네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놓는 곳이 광야입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게 있어야죠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요 세상에 대해서 집착한다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요.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저기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됐는데 저것들 속에서는 다 내가 이루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공로를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디 있나 나는 누가 되는 것인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뒤를 돌아. 그걸 원치 않는 거죠. 내가 내 힘이어야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나를 힘으로 삼을 수 없도록 됐다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것. 그 증거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 베드로우서 1장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우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 소돔의 멸망 고무라성의 이런 죄가 되는 이 일은 후세 경건하지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실제적인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그러세요. 경건하지 아니하게 살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에, 소돔에서 어, 이끌려져 나온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불경건해, 불경건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볼때 우리가 뒤에서 이제 30절 이하로 보면. 롯과 두 딸들이 근친상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이들이 불경관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경건하지 아니하게 산 자들로 소돔이 멸망하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금 기둥되는 롯의 아내냐고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불경건으로. 뭐가 도대체 불경건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 사는 것이 불경건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불경건은 뭐죠?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갖지 않고 있는,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우리 백성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거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예수로 힘을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책임지고 힘을 삼았던 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로 힘삼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구원에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힘을 삼아야지 라고 뒤돌아보는 거죠 그게 불경건입니다 어떤 행위 근친상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나놓고도 더 이상 예수가 내 안에서 힘이 되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은혜를 입었어 은혜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실제이지 않아요 그게 불경건입니다 소돔 멸망의 원인이 뭐였죠? 성적 타락이었나요?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었죠 의인 열이 없어서죠 의인이 없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삼지 않은 이유가 결국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었죠. 성적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증거물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힘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게 나타나요. 동성애로 나타나고 집단 성폭행으로 나타나고 무법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왜요? 내가 나를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나 스스로를 규정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채워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아내의 원죄라고 하는 문제 이 원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뒤를 돌아보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원죄인이다 원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는 것을 말하면 선악을 악을 규정하는 주체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신다라는 그 말에 거짓의 말에 그것에 먹은 거죠 먹은 그 순간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자가 인간 스스로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악을 규정하는 주체자가 됐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세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규정하는 주체자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원인자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간 거죠 인간이 선악의 규정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존성 내가 나를 확보하고 내가 나의 나됨을 증거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성의 문제가 인간 안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루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롯의 아내가 이 소돔에서 나온 이 광야의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이 자존성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구어놓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확보해왔는데 이것을 폭삭 엎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존재됨을 위하여 나를 자원을 유지해 가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막 온전히 바라보고 먹고 살라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이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 하셨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고 그렇지 않은 너희의 죄된 모습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거 다 40년 동안 맛보고 경험하고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력기 16장에 했던 고백과 똑같이 결론에 가가지고 그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여전히 여전히 나는 음, 내가 살았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았지, 가나안에 가서도 난내 힘으로 버틸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할 거라는 것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힌 증거물이에요. 이렇게 40년을 먹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면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셨다면 그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존재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넉넉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너희 그렇지 않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신명기 8장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이게 이제 가난안 땅에서 있어질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미리 미리 들어가기 전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땅종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어마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미니라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어떤 복이죠 그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들의 마음을 이르기를 이 재물이 내 손으로 내 수고로 얻었다 하는 그 마음이 꺾여지는 복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이죠 여전히 이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을 하나님에게서 보장받는 삶을 산 그들의 결과물 그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교만을 꺾으시는 게 네게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그,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해결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어, 그런데 저 불신자들, 자연인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해요. 왜? 죄의 싹스 사망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죄의 무서운 형벌을 치르시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싹시 해결됐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아, 이런 생각은 처음 해본다. 하나님은 에녹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저 자연인들한테 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당당한 그런 외침이 될수 있는데 왜 우리는 왜 똑같이 저 자연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도 왜 똑같이 죽음을 경험시키죠? 네. 광야가 우리에게 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경험시켜가는지를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별반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있는 저 불신자들과 다르게 끄집어내서 왜 척박하고 간조하고 먹을 게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곳에서 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가 죽음을 왜 우리로 경험시켜 주시는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실제로 실제로 신앙하게 하는 것이죠. 광야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죽음은 죄의 싹수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거나 형벌을 주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과 교제를 위한 복된 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기다리게 하고 죽음 앞에 죽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도인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게 광야라고요 성도의 일반된 삶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비우게 하는 곳 나를 비워지는 곳할수 있다는 나를 나를 힘삼는 나를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믿을 때 정말로 그 안에서 어떤 넉넉함을 보상받는지 실제로 성도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내가 아, 비록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경험했던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이 산다는 라 것을 배우질 못합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현실이 환경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될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온 것이 왜 복이죠?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신분이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내 실력으로 해결할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세 아내에게 주셨던 은혜였는데 롯과 두 딸과 다르게 경건하지 아니한 불경건의 모습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나는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나를 내 스스로 확보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그 그. 롯의 아내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부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가 음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 음 17장. 29절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 날에 만의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로세처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 이게. 누구, 누가, 예수님이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이, 이 말씀은, 어, 그,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 누가 보금에서 나오는 제자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어, 성도를 말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실한 무리인 성도에게 어, 로세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두 시점을 동일시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 보아지나요 어, 로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출애굽 1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미닝 아, 우리가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같이 애굽에서 멸망하는 소돔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40년을 경험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고발하는 거죠 너희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 재물 이거 너희가 얻었다 너희 힘으로 됐다라고 너희 말할 거라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 내가 한 거지라는 거 갖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산다라는 거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로세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기둥으로 드러난 롯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과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여기 보면 은그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그와 같다는 라건 뭐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들아 이거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같은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롯과 롯의 두 딸의 문제가 아니라 소금기둥으로 너가 된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에 참회한 바 되고 타락하는 문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너는 하나님의 은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너 자신을 맡길 수, 맡기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라는 것이 지금 출애국 1세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더안 되죠 40년 너희들을 어떻게 버텼는데 너희가 너희가 무엇을 해서 40년을 살았는데 너희가 무엇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는 또 어떻게 건넜는데 배로 건넜나 도대체 너희가 한게 뭔데. 그런데 지금 그 40년을 살아놓고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 내가 나를 확보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불경건입니다. 믿음없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 정말 못모르고 살던 그때 그냥 어? 내 인생을 캔세라 세라 하면서 나 좋을 대로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거다 알아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입히신 것도 인정해요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이 은혜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질 않죠 그러나 그건 여기까지고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이제 여기 계셔요 이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불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 소금기둥인가? 우리가 소금기둥입니다.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왜그 다음 구절이요. 33절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게 무슨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확보하고 책임지려는 것에 대한 안달이죠. 그렇게 이게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세상 법칙은 어, 이, 자기가 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자기가 더힘 있는 자가 돼야 어,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 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은혜를 바르게 앉아로서 은혜에 의지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제가 사는 거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서 산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광야예요. 그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건 그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시체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있는 곳에 독수리 솔개 그들이 모인답니다. 왜 모이죠? 뜯드려고십자가의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예 항상 그런 거예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마귀는 사탄은 믿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4에서 35절에 보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이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휴거로 해석해요. 그래서 옛날 영화에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달리는데 마침내 그 버스의 운전기사는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버스 운전기사가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가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는 뿅 하나는 짠 그죠 예. 지금 이게 휴거 얘기인가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실제 속에서 버려짐과 데려감의 문제예요 이게 휴거니까 저, 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휴거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공중의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갔다가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그래 저 세상 불신자들은 남고 우리는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 스스로를 확보하며 십자가가 가지고 온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확보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철저히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승리죠 힘의 결과인가요? 그 힘의 포기의 결과인가요? 네, 하늘 권능 영광, 권세, 능력 그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증거하고 과시한 게 십자가인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힘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죄인의 모습으로 무력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힘이 없는 자로 죽어야죠. 근데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것을 드러내는 거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포기한 결과로 주어진 거죠. 십자가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말의 은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자신의 힘을 버릴 수 있다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구원을 이해해요 구원은 이 땅에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만나가면서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삼으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을 배우면서 살수 있도록 애굽에서 소돔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인생이라는 이곳에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는 나를 힘으로 삼지 않고 사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기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나를 살려냈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갖게 했고 당당하게 했던 것처럼 성도인 나도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그런 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를 그 도와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안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는 그것을 감당해 갈수 있느냐? 십자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부름이에요 누가 보면 14장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루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네, 들을지어다 어. 소유를 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 그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유를 버리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가진 것으로. 내가 확보한 것으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소유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려라. 이제 나물라라. 난 이제는 그뭐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을 근거로 나는 살 것인가에 대하여 묻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로세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우리의 그 자존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나답고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나를 더 어,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의 그 내려놈에 예수님의 힘의 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대체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만이 예, 힘이시고 노래시고 단순히 애굽에서 소돔에서 건진 것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셨고 장차 가나안땅 천국에서도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가 우리 안에 퍼져져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내 안에 남은 답 하나 경건이 이루어진 답 하나 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였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하, 하나님 없이 나를 책임지고 살아왔던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내 자존성이라고요. 우리 안에 죄인입니다라고 할때내 죄인입니다라는 내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음,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시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자,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잘 됐다, 안 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웃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 우리에게요, 음, 어떤 힘으로 역사하시냐면, 우리는... 음, 잘 되길 원하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 그러, 그리고서 그, 그러면서 늘 딜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나조차는 게 아니라 <웃음> 이럴 땐꼭 그래요. 교회, 이 말, <웃음> 11조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거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11조 액수를 늘리는 것은 10의 9를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하나님의 복주심은 영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은 뭘까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 마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실상 수고하고 공로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웃음> 뒤를 돌아보는 노세 아내와 같은 내 자신이 이 소금 기둥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이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이 고백이 남겨지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에 우리의 비명과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계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여러분이 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제가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동기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이 운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못이 나의 영원한 처소요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스스로 확보해 가야만 살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포기하여 우리를 살려낸 그 자리로의 부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삶의 그 부름 주님 이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길 이미 그 안에서 우리도 이미 승리한 그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며 하나님만을 정말로 붙들고 의지해 가는 우리의 참다운 구원의 현실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그 마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드리며 감사하며 이 광야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둥들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참된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